네, 다음 게임 2016년 BTS JAPAN OFFICIAL FAN m e e t i n g 월요 쓰리 김인이 토도쿠 에서 도전한 일본어 놀이입니다. 빠른 말 놀이 입니다. 빠른 말 빨리 말빨말자 일본어 도전스 일본어 실수도 많이 늘었는데 당연히 내가 성공할 수 있죠. 아, 한국말 잘못 하는데. 아, 해야 되는데. 네, 자, 네. 과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뭐, 했는지. 어, 어디기 냈죠? 뭐야, 뭐, 뭐야, 오, 잘한다, 뭐야. 잘한다 태용이 뭐야? 오기 빨라. 어하우게또 그게 또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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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들 자기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어. 오른쪽까지네요. 저는 마주스수 수즈츠츄. 어려운데? 뭐. 자, 수즈츠츄 되니까 여러분들 수즈츠추 수즈츠츄. 자, 성국이. 코나이로카쿠와 요쿠카키쿄카쿠스다. 어, 아, 야, 근데 야, 남준이가 남준이기 진짜 어려운데. 제게 역대급입니다. 카카쿠 한노모, 훅카카카쿠 한노모, 카카쿠 한노라는. 아, 나는 그나마 쉬운 거네. 자, 지민 씨. 도쿄 토쿄 교카 교쿠. 세번 얘기하면 돼. 오케이. 에고진영 어, 어, 저는 어, 뭐 오,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오, 오, 오, 오. 오. 그걸 세번 얘기하면 돼. 아, 세번 하면 됩니다. 가는 게 언제? 자, 시가요 나는 신징 상송 카슈 신슈 상 아, 이거. 상인는 뭐예요? 상 저는 큐슈 쿠코노 큐쿄쿄쿠쿠코 큐코 구기. 어려운데? 자, 자신 인사, 뭐 이름을 지고 시작하세요. 자, 사저 가능합니다. 오케이, 진영. 포니지와 진데스. 시작! 미기미미니, 죄송합니다. 오케이, 한번 틀렸어요. <웃음> 한번 틀렸어요. <웃음> 한번 틀렸어요. <웃음> 뭐 그럴 수 있어요. <웃음> 아, 뭐좀더연습하시요 아, 아, 괜찮아요. 바로 해주세요.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바로. 오케이. 준비. 진입니다. 시작! 미기미미니 미니니 미니 미기미니 미니니 킵이 미기미 미니니 미니니.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습니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토날리노 캬크다 요코카키쿠 각각다. 세번네세번하 한번 실패 세 한번 번, 번. 번. 아, 아, 실패입니다. 자, 바로 네. 가야 돼요. 바로 가요? 네. 자, 세번하셔야합니다 네. 자. 준비합니다. 정국 됐. 네. 토나리노 캬크와 요코카키쿠 각각다. 토나리노 캬크와 요코카키쿠 각각다. 토나리노캬쿠다 와, 야, 해보겠죠. 아, 와, 저게요 이거. 런 상황입니다. 슈가 간대. 슈가. 아, 슈가. 신신상송 가수 신신상소. 신신가수. 아, 막 상소가 수호라고 했죠. 쇼인데 상송쇼. 그죠신신상송 가수 신신상소. 빨리 아세요. 빨리. 신신상촌 가수 신신상소. 신신가수 해야지. 자. <웃음> <웃음> <웃음> 자, 저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정다나한 <웃음> <웃음> <웃음> 번만 하면 돼. 가게코 한 놈, 뭐 후카르코 한 놈, 뭐 카게코 한 놈. 오,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오 자, 호프상 가시요 자, <웃음> 호 Let's go. m a t s s e i t t 시 e is s u a u t u o n t w I don't I t k n o n o t k n n t 시시자태 큐슈 쿠코노 큐쿠쿠코오큐코쿠키큐슈쿠코아 빠르게 빠르게 저 어, 이거 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거오 원하는 거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는 사람 테리가 원하는 아, 거다 네,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놀러 가자 큐슈쿠 코노 쿠쿠코자자 다음 사람 자 <웃음> 바로 갑니다 큐슈쿠코노쿠쿠노 <웃음> <웃음> 지민입니다. 도전. 지민. 교각교구. 그거 어땠어? 준비 시작. 도쿄 도교교 도쿄 도쿄 도쿄. 자 느려요. 좀더 자, 빠르게 해야 돼요. 도쿄 도쿄 교교 이렇게 도쿄 도교교교교 이렇게. 도쿄 도교교 도쿄. 네. 자. 누구야? 자 PC 한번 보시죠. 마지막 도전. 우리의 마지막 도전 PC. Let's 표수하고네아알겠습니다 귀여운데? <웃음> 네. 귀여운데? <웃음> <웃음> 자 결국 우리 전국 r m c 만 성공을 아, 하셨네요 아 근데 이게 세번 반복하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 진짜 아, 어렵네요 아, 헷갈려서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음 게임을 해볼까요? 네. 둘 셋, 렛츠 고!